플라스틱 케이스 부분만 똑같아요 나머지 컴프레셔 모터, 모터, 모터는 그 기판까지 다 한국형으로 개조된 제품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판매하는 에어컨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왜 구매하고 있냐면 저희가 판매하는 에어컨이 중국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다른 에어컨이랑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안에 부품을 진짜 바꾼 게 맞냐? 뭐가 바뀌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뚜껑을 분해했고요 나사 하나를 못 들어가지고 안에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저게 컴프레셔예요 컴프레셔고 컴프레셔가 자 F52GL이라고 적혀있죠. 중국산에는 N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NL은 내셔널, GL은 글로벌. 이거는 수출용으로 제작된 컴프레셔고요. 50Hz, 60Hz 겸용 컴프레셔예요 전기를 감지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컴프레셔고요. 컴프레셔를 교체를 했고요. 지금 6 0 h z 로 작동하는 거예요. 두번째, 이 에어컨에는 모터가 무려 4개가 들어갑니다. 컴프레셔도 모터죠. 하나죠. 두번째 모터, 그팬 모터라고 하죠. 찬바람 내보내고 뜨거운 바람 내보내고요. 그거를 60Hz 한국형 모터로 바꿨습니다. 잡히나요? 네. 당연히 반대쪽으로 돌려도 모터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60Hz 모터로 바뀌어 있고요. 요거는 아, 펜의 방향을 조절하는 모터예요. 이 모터 역시 60Hz용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럼 뭐뭐 교체했죠? 이 제품은 껍데기는 똑같지만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보죠. 컴프레셔 바꿨죠? 모터 두개 바꿨지 그 조절한다고 기판도 바꿨지 그러면 이 제품은 겉모습은 중국산이랑 똑같지만 똑같은 부분은 어디냐 이 플라스틱 케이스 부분만 똑같아요 나머지 컴프레셔 모터 모터 모터는 기판까지 다 한국형으로 개조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특징이 그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중국 제품인데 겉에 색깔을 바꾼다거나 라벨을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겉모습은 굳이 손으안 돼요 안 되고 안에 있는 부품들을 싹 뜯어 붙입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개조를 한게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충분히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요거는 요 정도로 짧게 하죠.